우리나라의 사망원인1위는 암입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암환자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말기암환자의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다가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명치료로 인해 환자는 고통 속에 죽음의 과정을 연장해야 하고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막대한 의료비 문제로 갈등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병상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환자들로 인해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신속한 입원치료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죽기 직전까지 소비되는 전체 의료비 가운데 50% 이상이 사망하기 직전 2개월 동안에 투입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환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단순한 물리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이 투여된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이 위중한 병을 당하면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는 생각에 부모님을 하루라도 더 알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가져다 라고 쏟아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은 치료비에 전세금까지 빼다 치료하느라 부모님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면 살집마저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의 중환자 실을 보면 코와 입으로 또 목으로 호수들이, 기계들이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고통이 환자의 회복을 전제로 한 고통이라면 의미가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육체적인 호흡에 그치는 것이라면 고통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환자들이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수만 있다면 이런 호수들과 기계들을 떼어내고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안락사나 존엄사를 법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락사나 존엄사가 법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아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미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의사를 밝혀놓는다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자신과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